까르보나라 돈니몬타나 오. 까르보나라 라지모다라가르보나라 라지보랄라 라지모라라 라디 라지 모, 라지 모 랄라? 알라치볼랄라아 진짜 라지보랄라 아 라지보랄라 <웃음> <웃음> 컨디이 나쁘지 않어 You're so lovely I'm so lovely We're so lovely lovely lovely lovely lovely Hey JV You nice keep going Jimmy. I love my eyes oh. <laughs> I love my height Hey Conan Don't worry I'm not afraid You're not afraid? Ah! Who is most likely to sing in the shower? Woah. <laughs> oh. T R A M. What do you sing in the shower? Um ah. I'll broken my ear. Beautiful yes. songs. No, no, no, no. That's really beautiful. No, no, no. no. no. no. Sexy cute lovely. I bought your hearts. Oh my oh. Oh. Hey, my son. Oh. Oh. Oh. <laughs> I'm shy. You papa moji. Papa moji. I'm hungry, papa. I want to see papa moji dance. 근데 근데 근데 는건데아니는건데왜대마는건데 Q. 이 노래의 맘는건데 Q. 데아 이게 안닌데어주세요 쏙! 아저 틀어주세요 쏙! 갑자기 천천히 된거 같은데 마지막이요 그만해. 저 눈이 너무 웃겨 Why are you like that? I t so. What is one of your favorite fan interactions? I'm going to talk to y o n the front o o h English? Interaction. I interact. Yes. <laughs> get inspired. Yes. Get impressed. Yes. Become happy. Yes! That's what you meant, right? Yes! <laughs> hey, Jimmy! No! 하이 하이 hi. h 아 y how yeah. much is this? Ah, much is... No, no, e uh, yeah. oh hey, uh, oh, hey, yeah, I l o v r u s s a n i h i n a are you a m i I love my everything. Winter v a c a i o n e g o o n e more time. Winter, winter a a i a t a c i c i o n s a o r o n h a e o Good morning. Okay.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Oh, i e s c o m f o r t a i l is s i c k okay. Thank you. Thank you. Don't worry. Beach. Beach. Beach. <웃음> <intelligitation> <놀람> 자기야, 일어나. 자기야. <놀람> 얼른 일어나야지. 아, 얼른 일어나버려 얼른. 야. You very nice. <웃음> We have different clothes. <웃음> 완전통해서와땟땡 내고 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 p r a c t i c e that just for you hello hello I practice 이요 알아서 빈이 잘생겼다 알아 <목소리> 나는 야접착될 거야 나는 야 춤을 출 거야 추고... 아아악 아이 졌어 아 나이스 지민아 아, 야해 어딜 봐 자, 웃지 말자. 웃으면 앞이 안 보이더라, 나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찾지도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진짜 미안해. 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가고 싶요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조영상 제좀 데리고 와봐 People Pet. and pets. Pet. I love puppy. puppy. Cat. <놀람> <놀람> 저기. 아, 아, 잠깐만요. 전기 새끼 손가락. 으아, 으아, 여기 박았어요. 아, 피카츄가 아, 뭐야? 내가 지민이 숨 쉬는 중이야. 손가락이 3cm. 너볼 같아. 그 정은하 <놀람> <놀람> <야, 왜, 손. 놀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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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야 와와환 r n i n 아, 아, 아, 아! <웃음> <웃음> g 아아 d a f t e r n o o n g o o d night. <웃음> Hola, s 이 e s y m u o c i o n a d o r a a m o r n s e m o s o s n 뱅크는 뱅크는 마시는